안녕하세요! 뭐든지 월샷하는 남자 월샷맨입니다! 오늘은 스포츠 음료의 대표 파워 에이드와 게토레이를 섞어서 마셔보면 어떤 음료 맛이 더 강하게 날지 리뷰를 해보겠습니다! 차! 색깔은 좀 옅은 파워 에이드? 게토레이 색깔은 없어지고 파워에이드 색깔이 좀더 강하네요 맛도 색깔처럼 파워에이드가 더 강할지 그러면 원샷 해보겠습니다 에이드와 게토네이드를 섞어서 마셔봤는데 색깔 때문인지 파워에이드가 더쎄줄 알았는데 게토네이드 맛이 더세게 나타났어요. 근데 맛은 별로 없네요. <웃음> 정말 갈증 해소가 제대로 된 월샷이었는데요. 바도 헬스장 가도 될 만큼 체력이 충전된 기분이에요. 댓글로 원하시는 음료수 두 개를 말씀해 주시면 리뷰를 해보겠습니다. 끝까지 보셨으면 구독도 같이 눌러주세요.